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덕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거냐면 제가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저처럼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과 극장판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저는 그 이후에 이렇게 귀멸의 칼날 만화책을 1권부터 23권까지 전부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알수 없었던 만화책에서만 다루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1기 만화책에서는 1권부터 6권까지의 내용 중 만화책에서만 알수 있는 정보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제목이 되기 전에 9가지의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귀멸귀담, 귀귀멸멸, 악귀멸멸, 귀살의칼날 멸멸귀담, 귀살담 동상귀멸기담 도깨비사냥 카고츠치 수채 카고츠치 이렇게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기담이란 희한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뜻하고 카고츠치란 불의 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귀살대의 숫자는 대략 수백명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존재해왔고 누가 통솔하고 있는지는 수수께끼에 쌓여있습니다 도깨비의 주식은 인간,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불명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상처 따위는 바로바로 낫습니다 바로 몸의 형태를 바꾸거나 이 능력을 가진 도깨비도 있고 태양빛이나 특별한 칼로 목을 치지 않는 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남자입니다 애니메이션 6화에서 납치되었다가 탄지로가 구해낸 이 여인은 토키에입니다 토키에는 3명의 구원을 받았고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인기녀입니다 도쿄에 도착한 탄지로는 우동을 시켜먹는데요. 우동집 사장님 이름은 토요시. 혼자 남은 네즈코에게 우동을 왜 안먹냐며 화를 낸 만큼 우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메밀국수도 만들줄 아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어? 원래 칠화 표지는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탄지로가 도깨비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웃을 때냐 이런 이유로 편집 담당자로부터 쇠자를 no. 맞았습니다 제니치를 처음 본 탄지로의 까마귀는 제니치를 굉장히 추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노스케가 쓰고 있는 탈은 멧돼지털 옷은 사슴털 신발은 곰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지로는 냄새로 일륜도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제니치는 원래 검은머리였으나 수행 도중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벼락을 맞고 노란머리가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은방울꽃 같은 시바견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삼고 싶어했고 네즈코는 비차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습니다. 어? 하영과의 싸움이 끝난 후 제니치를 치료해준 사람은 시노부입니다그시노부를 데리고 온건 제니치의 참새 잭타로입니다. 이노스케의 까마귀는 18번이나 이노스케에게 잡아먹힐 뻔해서 항상 숨어있습니다. 토미오카 기우는 연어 무조림을 좋아합니다. 먹을 때 방긋 웃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츠리는 벚꽃떡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머리 색깔이 벚꽃떡 색깔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브야시키는 다섯 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섯 쌍둥이, 그중한 명은 아들입니다. 오브야시키가의 아들은 병약하기 때문에 13살까지 딸처럼 자란다고 합니다. 시나지가와 사세미가 망가뜨린 네지코의 상자는 아오이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나비저택에서 탄지로 혼자 열심히 수행을 하는 동안 이노스케는 뒷산에서 사슴을 타고 놀고 제니치는 먹을 걸 훔쳐먹고 있었습니다. 레지코는 신호부방에 있는 금붕어보기를 좋아했으며 제니치는 신호부방에서 무단으로 금붕어 어항을 빼돌렸다가 나중에 아오이한테 걸려서 된통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에서는 나오지 않는 만화책 1권부터 6권에서 나오는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